오늘 벌써 2주차 엠카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막방인데요?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형들보다 출근을 해서 염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짠! 어때요? 색깔이 오별에 너무 잘 나왔죠? 많아졌어요. 오늘 댄스타일는 살짝 설레었나? 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엠넷이라 엠넷 Mnet 프로그램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희와 같은 차를 가진 스타 난 차가 없다! 면허도 없잖아 <웃음> 면허 있는점 엄지 형이 어떻게 알아요? 너 없어요 <웃음> 맞아요 없어요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오늘 댄스 챌린지 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것도 예쁘다 이거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나왔는데 블랑카? 뭐라야지 <웃음> 아, <이거> 진짜 약해 <웃음> 보인다 동주 <동진아>. P1 <웃음> <웃음> 진짜 약해 <웃음> 보인다, <웃음> 진짜 약해 <웃음> <웃음> 보인다. <웃음> 아니야 톡 <그냥> 치면 케이 <웃음> <캐미>! 어! 하면 <웃음> 아니야 부르면 좋을 거야 <웃음> 근데 이러애 갑자기 이러다가 필살기 쓰면 짱 강한 거 알지? 맞아. 가벼운 음료수. 여기 아, 그냥 벗가로 사먹자. 우리 내 애기들래. <웃음> 왜냐면 건이는 이런 걸잘 걸리거든. 요 이랬는데 도 소호 형 거래 재밌. 아 근데 소호 형은 지정수야어 나는 청소밖에 안 걸려. <웃음> 저 결국 음료도 샀고 밥도 샀습니다. 이제 보너스 먹었어. 아직 남았어. 어, 먹었어 남았어. 아직도 남았어? 아직 남았어. 야왜껴 있는 거야? 이제 차야. 차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이제 차야지 이제 이제. 이제. 오늘은 또 MK1주차 에왔는데 오늘 또 제가 토명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직접 기획하고 직접 진짜 프로듀싱하고 진짜 직접 콘티 짜고 의상까지 해서 막다 했었던 RB필름스 RB 플레이리스트를 일단 만들었고 한 저스틴 비버의 롤리, 롤리 커버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번 올립니다. 진짜 제가 디렉팅까지 해서 한 작품이라 더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RB필름스 <놀람>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이 롤리도 롤리, 롤리, 롤리. 너무 좋지만 롤린 말고 롤린 사랑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브레이브님들 브레이브 최고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줘요. 나는 좀만해 <웃음> 라이징. 라이징? r 응. 떠오르다. 떠오를 때 해가 어떻게 생겼죠? 반짝반짝거리. 그렇죠. 대머리 까깔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거? 한웅이는 제 보기에 <웃음> 저희 중에 제일 먼저 대머리 될 거예요. <웃음> <웃음> 여완웅은 제일 먼저 깨버려될 거야 왜다 했어 기농자 왜다 했냐고 지금 봐봐 혹시 아. 건의가 정하고 있잖아 봐봐 좀더기분 아. <웃음> 날리고 있었잖아 카메라도 빗맞았어 지금, <웃음> 너... <입> 맞았어, 지금. <웃음> 음... 이걸 본달림들 조심하세요 커피지 뭐야 <웃음> 커피는 커피일 뿐이야 졸려 죽을 거 어... 같아서 아, 얘 몬스터는 안 되더라고 더 이상 아니. 마인드 컨트롤 줘 커피 먹으면 깨겠지 라면서 카라를 막힌다고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커피 갈아 같은 걸 물에 타 먹는 걸왜 그런 짓을? 해. 선생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머듬는 한약 같은 걸?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오늘 저랑 환웅이 형의 엔딩이 되었습니다. 음료수도 <목소리도> 시켜야 돼? 저희 저희 이번에는 네. 근데 네 개밖에 없는데? 아다요 섹시, 앙큼 <목소리도> 뭐? 섹시 어,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롱 어, 어, 원래 그래. 그래서 왜리 나이스한 그들 매롱. 약간 음. 이런 이상한 컬러일까? 이렇게, 앙 이런 거 약간. 핑 쏟았지 약간 은밀결라였는데 엔딩이 또 잡혔으니까 엔딩 때 하고 이번에는 그냥 이런 걸 가렸다가. 이가 여러 때혀 그려가지고 네, 메롱. 거의 네. 막방 때 찍는. 아, 아, <웃음> 아! 왜왜왜왜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여기 시원하다 아, 엄지 되게 어 누구 손인지 맞춰봐 1번 이게 1번 아. 2번 뭐가 나게 너 없지 않아? 어? 자 1번 2번 모르겠어 아, 근데 너네 손가락 아니야 네 손가락 좀 보여줘 두개다 나였어 아 진짜? 완전 <웃음> <웃음> 아, 하지마. 오. 가뒤틀이걸로꾹눌러에 네. 네, 아니, 아니. 정재아 그게 아니잖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너 빨리 가서 앉아있어. 가, 가 가라고, 가라고. 빨리 <웃음> <안 웃음> 가야지. 야, 안 되겠다. 마이크 놓지 마, 마이크 놓지 마, 마이크 지 마. 마이크 놓 마, 마이크 놓 마. 뭘이크 놓지 빼, 널 빼. 이 카메라 안그랬빼 정확히 <목소리도> 봐이티가안 네. 알았어, 이풀어정이풀려있어 아니. 아니야, 아니 풀려 완전 풀려있어. 아, 풀리면 안 돼. 정이 풀려있어. 알박야지동야 뭐해? 얘네미역해지야 <웃음> 갑자기. 야너니 뭐야. 하나, 둘, 셋. 할수 있어! <웃음> 권학경이 이거 운동할 때 때려주면 도움된다고요? 맞아, 맞아. 근데 나, 야, 나, 통해, 나 통해! 나 통해! 나 통해! 나밥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먹었잖아. 나, 나, 토하나! 나, 토하나! 올라 올라, 올라올라 올라. 야! 나 신고, 신고해! 올라. 신고해! 어디 신고하기? 경찰 경찰. <웃음> 경찰! 경찰 불러! 경찰? 경찰 불러! 피우, 피우, 피우. <웃음> 경찰. 경찰. 경찰! 왔습니다! <웃음> 도망 경찰! 아파! 서우 씨네 화웅 군단군에 육각형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웃음> 네. 육각형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느 별명이든 저는 뭐 어느 별명이든요? 네 어떤 별명이든 자구 컨트롤로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죠? <웃음> <웃음> 그럼 그래, 아무신 거예요? 그럼 별명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육각형이라는 별명을 얻고 나서 화웅 형에게 단네로 별명을 지어준다면 무대 위에 나위 따위? 신장 따위는 전혀 네. 상관이 아. 없거든요. 아 골리아스 리그이잖아요. 다 위치. 리그이잖아, 그치. 육각형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골고루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 밸런스가 좋아요. 그죠 제일 좀 튀어나와 있는 거. 제일 튀어나와 있는 거요? 비주얼인가요? 아 어, 비주얼은 솔직히... 비주얼 때만 솔직히 육각형이라 말하겠죠? 비주얼 때만 약간 삼각형이 될 뻔했죠. 아... 너무 아, 튀어나와서? 그죠 <웃음> <웃음> 소사서 <웃음> 오늘 무대 2반은 가고! 맞아. 오늘 저는 <웃음> 섹시 가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살짝... 그러니까 아, 머리... 네. 너무... 아니면 이거 좀더 섹시하게 이런 거좀 파버리는 거 어때? 애초에 여기 살이 맨살이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앞으로 칠각형이야. 왜? <웃음> 감태력. <간테려. 웃음> 그러다 진짜 고낮 너는 아무 오면 틀리기만 해봐. 왜 서우 영이 내렸을 때뭘안 그러고 나한테만 그래. 낭만한 <웃음> 게 너라서 그래. 오늘 제가 레이븐 형을 무대에서 굉장히 당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아 오늘 생방이니까? <놀놀놀란람> 미리 바꾸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향수도 뿌렸어. 와우. 이 리허설까지 내가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여한웅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무스의 M 카두 번째 무대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랑 환농 형이 엔딩이었는데 저희는 약속대로 잘한것 같긴 한데 잘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생방이었는데 딱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우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댄서분들이 저희랑 오 이러고 완전 힘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달님들의 응원 작업이 또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나는 무대였습니다 고마워요 찬미 네 그러면 다음방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지금 싸대기를... <웃음> 아니야 화면 전은 뭔지 알죠? 화면 전은 전화... 그래 이제 후식하고 이제 우리 노래 나온다고 이 화면 전환처럼 <웃음> 거예요? 오늘 음방도 재밌게 힘나게 했어요 재밌고, 힘났고 신나게 했지만 역시 생방은 항상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요 안녕 달림들